안녕하세요 한글정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의 이중모음 의의 발음과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이중모음 의는 아, 이것이 앞에 쓰이는지 뒤에 쓰이는지 또의 라는 이중모음 앞에 오는 초성이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서 약간 그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아는 분들이 그냥 의는 의로 발음한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쉬울 텐데 이것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초성이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우리말 발음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그 발음 규정을 따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첫 번째 의는 이중모음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두 번째는 첫, 첫음절에 오는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한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의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죠. 의사, 의자, 의무, 의리 이런 것처럼 첫음절로 오는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한다. 이게 두 번째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음 의가 쓰이지만 자 이거는 모음이지요. 앞에 이응이 오는 그대로 의라는 아,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초성이 자음이 올때 기억이나 ㄷ귿, 미음 등이 올 때는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한다. 자, 그 예를 보실까요? 문의. 문의에 'ㄴ'이 어, 들어가 주니까 그러니까 무니로 되고요. 그다음에 릴리리야, 릴리리 할때 릴리리도 릴리리로 쓰지만 읽기는 릴리리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띄어쓰기. 띄어쓰다 할때 띠도 띄어가 맞지만 우리가 발음은 그냥 띄어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희다할때희도 의, 이를 쓰는 희가 맞지만 그것이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초성이 그냥 희다 그래서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 자세 번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규정은 허용하는 것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요. 자첫 음절 이외의 은은 의는 의인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것의 예를 들어보면 주의라고 되어있죠. 주의하세요 할때 주의인데 주의하세요 라고 발음할 수 있죠. 주의하세요. 주의라고 해도 되고 주의라고 함을 허용한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주의라고 더 많이 씁니다. 협의사항이다 할때 협의도 협의사항이다. 그래서 첫음절에 오는 의가 아닌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허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 이가 의가 조사로 쓰일 때 나의 할때 나의는 나의 의가 붙어있는 조사지 그럴 때는 나의지만 나의 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는 에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의 것,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 또 우리의 이게 맞지만 우리의 라고도 할수 있고 우리의 라고도 도라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 맞고 우리 애도 맞는 것이죠 너의지만 너의 도 맞고 너의 도 맞습니다. 나의도 맞고 나애도 맞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 발음을 규정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는 이중모음이다. 두 번째, 첫 번째로 오는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모음 의로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 자, 예문 좀나와고 있죠. 네 번째, 첫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첫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네번째 같이 들어가는거죠. 의가 조사로 쓰일 때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의가 조사로 쓰일 때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자 이걸, 이것을 규정을 가지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어지요. 민주주의의 의의 자 의가 네 개가 들어갑니다 민주주의의 의+ 의자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규정을 다 해보면 첫 번째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의+ 의두 번째 이음절 이하에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자 이걸 적용을 하면 민주주의의 의+ 의이 민주주의의 의+ 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 저는 여덟 번째인 민주주의의 의의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잘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